다를 다시 할래 아니면 또 다른 걸 찾아볼래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다른 걸 볼까 좀 있나? 음, 음, 음 잠깐만 그래 좀 그래. 보고 계세요. 그럼 잠깐 저도 네. 어, 저그자좀 아, 그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O S를 하나 뜯어볼게. 어? O S를 뜯었어. 그럼 입에 네. 집어넣어볼게. 네. 아니 아, 생중계까지 네. 할 필요 는 없지 않나? 네. <웃음> 어 시타델? 아 시타델이 있네. 괜찮다. 음. 시타델 괜찮지? 아 그래 나 몰라. 한.. 중간 사이즈..긴 한데 아, 해볼까? 시타들 나 뭔지 전혀 몰라서 뭐 감을 못 잡겠는데 오늘 테탑시 분위기가 뭐랄까 되게 진지한 분위기랄까? 이거 왜 룰지도 엄청나고 뭔가 이런 분위기 무엇이죠? 약간 무서운데요? 오늘 상당히 진지한 게임입니다 다들 정장 입고 오셨죠? 아니.. <웃음> 당연하죠 지금 한편이 빤스만 입고 있는데요? 아, 정장용 반스입니다. 아, 정반이 와. 아아아아 오늘 게임 제목은 시타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c 라라요 <웃음> 시엔 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일단 룰부터 한번 들어보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1번부터 9번까지 직업 카드가 있고요. 아, 요게 직업.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건물 카드들이 있습니다. 어, 건물 자석. 건물 카드에서 봐야 될 요소가 일단 왼쪽 위에 보이는 동그란 표시. 저거는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아, 뭔가 코인 개수처럼 이렇게 1, 2, 3, 4, 1 그림이네요. 5개. 그리고 왼쪽 어, 아래에 있는 색깔 표시. 예, 파란색이. 이거는 색깔마다 건물의 음. 종류가 달라요 파란색은 종교 건물 아 약간 빨간색은 군사 거네요? 건물 예 어... 네. 그리고 녹색은 상업 건물 노란색은 귀족 건물인데 이 건물의 종류는 직업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져 본인이 가진 귀족 건물 수만큼 코인을 받는 능력 이 왕한테 있거든요 어... 네.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속성이고 다섯 번째로 보라색 건물은 특수 건물이라고 네. 건물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 어. 한 플레이어가 건물을 7개 지으면 7개나? 와 이거 좀 길겠는데 오케이 그 라운드가 끝나면 게임 종료예요 그렇게 끝난 다음에 점수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생기는데 아 이거는, 매겨보는 거구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래쪽에 이제 직업들에 보면 은 왼쪽에 숫자가 있어요 저 숫자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직업이 바뀌게 되는데 네. 왕관을 가진 사람이 선 플레이어가 돼요 선 플레이어는 한 장을 버립니다. 음. 본인이 8장을 보고 음. 그중에 맘에 드는 거 하나를 가져요. 그럼 음. h 하나를 그렇게 음. 하고 음. 이제 그 다음에 옆 사람한테 넘겨주면 돼요. 남은 아 카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음. 이제 한 팬님도 하나를 가져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플레이어한테 한 장씩 돌아가게 되는데 마지막 플레이어한테는 한 장만 남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그 버린 걸 다시 가져와서 케빈님만 확인을 하고 아. 하나를 골라서 아무도 못 보게 다시 한 장을 버리는 겁니다. 아, 어쨌든 직업을 좀 숨기는 게임이긴 한가 보네요. 왕관을 가진 사람이 1번부터 순서대로 나오라 그래요. 손에 아 1번 들고 계신 분 계실까요? 1번 저입니다. 아 그러면 1번 능력을 쓰면 돼. 번 특정 캐릭터를 암살하면 됩니다. 우와. 3번 암살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 턴에 플레이를 못합니다. 이제 본인 턴에 해야될 행동 설명이 나왔어요 아, 어. 자원을 얻는 행동을 해요 자원 얻는 행동은 둘중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흠. 금화 두 개를 받거나 건물 카드 한 장을 받아요 건물 카드를 받을 때는 두 장을 뽑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져요 건물을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됩니다 시험 삼아 해봐야겠네요 또 음. 음. 룰인데요 음. 맨 처음 시작은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이자 죠 나이 많은 사람이 왕관을 쥐어요. 그러니까 박치거라, 첫 턴이라. 어느 쪽으로 넘기실 거예요? 카드덱? 전 2D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쌍남자스럽게 가겠습니다. 오오하오 한장 뽑으시죠. 시간도 없는데. 네, 저는 다보고 고를 겁니다. 예. 아아하시아요아남자 특, 다아고 고름 인아네하겠습아다아남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케빈님 진행해주세요 1번 아주 불가촉 천민 1번 계시오 지금 전에 반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누군줄 알고 그러느냐? 투정은 알텐데 어 맞다 다음으로 어어어 어, 어. 미안 다 안보고 다 안보고 랜덤으로 뽑았다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너 내가 누군줄 알고 해. 그러느냐? 경악무도한 녀석 1번 다음에 2번을 <웃음> 암살하도록 하셨습니다 <웃음> 어? 아 개같은거 하기싫대 진짜 <웃음> 살아버려주지 아주 의로운 어새시노였구만 살아버려주지 이녀석 도둑을 <웃음> 잡다니 저는 근데 이 나라 정말 썩어빠졌다 <웃음> 전 그래서 감옥을 지켰습니다 오. 이 더러운 나라 <웃음> 자기 집을 지은건가? <지운> 어 <웃음> 맞네. <웃음> 네. 안 잡힐거지롱 <웃음> 3번 직업군 나오시오 예이 아이고 머리숱이 조금 뭐? <웃음> 아, 아 아니요 어, 어. 카드 싹 몰수당하고 싶어? 아야. <웃음> 어, 그렇지. 코인 두 개를 가져가고 방금 후처 온 술집을 짓겠습니다 아, <웃음> 아, 음... 아 건물 아주... 하나짜리 아, 값싼 건물이 있네 흥청망청 써야겠구먼 우리의 왕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고상전하 나시요 킹크 킹크. 네, 난 짐은 그화두 개를 가져가겠노라. 짐은 술집을 치나짓겠노라 아니, 지 같은 것만 지. <웃음> <웃음> <웃음> 아, 이 아,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다니다아닙니니다 아닙니다. 아아 바로 다아닙니오아니영아니다아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아닙니여니다니다아닙 가래, 아래가래아다 아닙니다. 다아다 건물은 짓지 않겠습니다. 주교님이 머리가 수치 아주 금성. 머리 금성 십니까 이마가 횡한데. <웃음> 음, 6번 어딨느냐? 피에 없느냐? 어, 없나 보다. 없어 <웃음> 어, 없을 <웃음> 리가 없. <웃음> 아 잠깐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가는 아들네. 아하... <웃음> 정신 차려! <웃음> 정말 간사하게 생겼구만. <웃음> 이녀석. <웃음> 난 본인만 뭐든 한다고. 정말 간사하게 <웃음> 생겼어. 고블린인 줄 알았어. 어디 뭐돈 되는 일 없나? <웃음> 오 근데 술집 두개 올라갔는데 이러면은 자, 본인 사용하면... 앞에 지어진 아, 겁니다. 아 본인 앞에 하하. 이 금화 두개 받겠습니다. 이거 짓겠습니다 이거. 하보. 한구를. 와네 개짜리. 잠깐만. 오 오우씨 엄청난 투자인데요. 네. 야, 아주 욕, 좋아. 얼굴을 보니까 욕심이 드글드글해요 얼굴에. <웃음> 나 성공할 거야. <웃음> <웃음> <웃음> 그럼 7번 어디 있느냐? 왔습니다. <웃음> 7번 어떤 직업이지? 어뭐 저는 <웃음> 일단 건물을 우와. 쌓아두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와. 우와. 이거 아예 돈두 개를 가져오고요. 아예 대놓고 건축가네 직업이. 건물 카드 2장 가져오겠습니다. 오. 템플 짓습니다. 뭐야? 마켓인데요? 마켓인데요? 마켓이네요. 아, 마켓 짓습니다. <웃음> 마켓 마켓 아니... 짓습니다. 마켓. 그리고 템플 둘. 어, 우와. 우와. 한 번에 세개 올릴 네. 수 있구나. 그 지혜 님. 예? 같은 종류의 건물은 두 개를 못 올립니다. 아, 템플 둘안 되지. 그러면은 오, 이제 남니까? 본좌. 워 로즈요. 오호 아 장군이었네 머리채가 머리 머리 수시 많아가지고 다들 뭐라고 했거였구만 그렇었어 자기 머리수고. <웃음> 그렇어그렇어깨 아불지 마시오. 일단 금화 두 개를 가져오겠어. 아무래도 군사 건물을 지어야겠지. 건물 지으시면 능력 사용 못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장군님 건물을 먼저 부수시고 지으셔야 됩니다. 그 부수는 게 남의 거 부술 수 있어? 맞습니다 남의 걸 부수는 능력입니다 그게 아 그렇구만 아주 이 간사한 자식의 건물을 부수고 싶구만 잠시만요 저는 아주 설명합니다 시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제 항구를 이용합니다 금화를 네 어, 개나 썼으니 세 개만 부술 수가 있구만 예 네, 말씀을 해보시게나 부... 일 코로 건물을 짓고 세 코로 이걸 부수면 딱 코입니다 딱코 <웃음> 딱코 딱코 못찾지 않습니까 장군님? 딱코는 못 참지. 음 그러면은, 에이, 이런. <웃음> <디론. 웃음> 그럼 요거를딱 하면 이제 딱댐이구만 음. 직업 카드를 라미님한테 주세요. 네, 건물 카드는 두시고요. 직업 카드만 모아주시면 됩니다. 어, 이러면 <웃음> 한 편이는 뭐또 <웃음> 그거 가져가겠지. 저는 <웃음> 골랐습니다. 다 골랐는가? 상인, 골랐습니다. 상인이라니요? 없는데 아, 한펜이 골랐지? <웃음> 뭐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으가 뭐가? 가뭐 뭐가? 뭐, 뭐, 뭐, 뭐. 와, 계약지를. 아, 계약지를. <웃음> 계약지를. 아, 뭐야! 허허! 거참고 거. 2D 가져가게, 내장. 음. 가져가시지. <웃음> 어? 바로? 2D 랜덤 메타. 에이, 아... 아이... 참, 정말. <웃음> 아니, 뭐 지금 뭐. 타짜야? 뭐 이렇게 심각해? 아, 독도? 그러니까. 큰일이네 누나 아.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버려진거랑 방금 내가 남긴거랑 이거 뭐 거의 뭐비솔 구단 CN 구단이요 <웃음> 시타델 하는 사람 어디 갔나 <웃음> 시타델, <웃음> 시타델 뭐? 하는 사람 어디 갔나 모르는데 10초도 안걸렸는데 지금 시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시타델 하는 사람들 어디 갔나 내가 둘입 조용히 다물게 해줄까? <웃음> 이분파 한번 조용히 넘어가 보고 싶어? <웃음> 지금은 내가 왕이지? 음... 1번 어디있는가 예이... 아... 암살자님 암살자님! 왜 부르시오? 제가 보아하니 하앙팬이가 또 6번을 고른 것 같습니다요. <웃음> 또 6번 저 하지만... 저 게임하고 싶습니다. 요 두놈의 자식이 내 심기를 거드는데이 번호를 할 방법이 없네? 음... 음. 제가 한번 맞춰봐도 되겠습니까요? 음... 음. 한번 들어 t 다 u 겠네 I'm not sure. i 아 not s 이 r e 어디 not sure. I'm n 지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는 u r e I'm n o 맞지 u r e I'm not sure. I'm not s 지 r e 건물을 부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으니 돈을 얻거나 뭐 이런 것을 고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2번 도둑이 의심됩니다. 2번 도둑이 의심된다라. 그자는 도둑이 아닙니다. <웃음> 너, <너구나>. 너냐? 지만귀누구만 귀엽지만 귀지만지마십지만귀엽만괴롭힙만까 한패나 고맙다만 귀엽지만 귀엽지만 귀엽지만 귀엽지만 귀엽지만 귀엽지만 귀엽지만 귀엽지6번엽지만 6번은 상인입니다 상인입니다 제가 아. 써드릴게요 <웃음> 알람이 사망 그럼 이제 돈 가져오면 됩니까요? <웃음> 네 돈이나 건물 가져오시면 됩니다 돈 가져오고 돈 얼마나 많이 모은거야? 음. 왜 이렇게 많아? <웃음> 5달러 오. 우와 캣새드란 성당 지어서 성당 와 야, 뭐야? 5달러를 쓴다고요? 자, 진행하시지요. 성당 하나에 5달러를 태워? 어? 찌찌찌찌. 치실끼들 <웃음> 잡으러 가야지. 2번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서. 아, <웃음> <웃음> 너는 정말 양심적이다 사람이. 연기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러게. <웃음> 이거 잘 골라야, 아, 잘 골라야 될 텐데. 나머지 지금. 두 명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 근데. 또 있지롱. 근데 라미, 잠깐만. 근데 라미부터 시작했으니까 시 n 이는 약간 낌새를 차를 아닌가? 모르겠다. 알죠. 무조건 알죠. 그러니까. 음. 저 대충 알죠. 50% 정도로 알것 같은데. 잠페나 형 믿고 4번 어때? 4번 직업 뭐지? 왕. 사번 지갑은 왕입니다. 아 왕의 돈을 훔치겠다라. 음. 왕의 돈을 훔쳤던 적이 있어. 아니 그구나. 아니 그구나. 그녀는 왕입니다. 신나는 거 보니까 왕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만 <웃음> 다시 생각해 줄수 있나, 한편.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 옆 옆이네. 아오. 음. 네, 어 근데, 근데 한편 쓰는 것보다 두개 들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맞아. 이거 능력 쓰지 쓰면... 않으면은 꽝이야. 능력은 못 가져가요? 아니, 능력 썼는데 음... 못 맞췄어. 만약에 네. 케빈 님이나 투디 나와. 그러면 못 가져가는 거야. 근데 지금 에이... 지금 두개 또... 있는 사람 그냥 가져가냐? 도박하냐 이건 거지. 어, 능력을 쓰면 도박해. 그러니까 어. 내가 궁금해 능력을 쓰면 금화나 건물을 못 가져가는 거야, 원래?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저 사람 마법사입니다. 확정 3번 3번 예, 확정. 마술사 확정 일단은 저 사람 선까지는 비밀이야 그럼 아오 네. 기쁘 그럼 저희 음... 이거 두개 받을게요 끝자끝 끝. 어, 3번, 안, 안, 3번, 안안 어? 3번 3번 어, 없어?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 이거 겁나 연비는 나가 삼아. 면안 됩니까? 이거 뭐지 이거? 와. 아 내가 안 걸렀거든. 와. 아, 연안 와. 야나 어. 알고 있었지. 아니, 내가 연비나한테 3번 넘겼거든. 그래서 나연비한줄 알았단 말이야. 야, 피했네. 와. 나아 네, 도둑 실패. 이 4번 나오시게. 어, 어? 그왕관을 다시 돌려오지 않을까? 아 왕님에게 4번 나오시게. 이정식이 영원 나올 거고 저는 죽음법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주 아, 죽은 많이. 영혼을 붙잡아다가 곤장을 50대를 때려야 됩니다. 어, 무덤에서 꺼내 가지고 사0대를 <웃음> 아, 때다 지금. 아, 이건 좀 아니, 어, 이건 좀 아니, 심한데. 이건 아, 그좀 심했나. 예, 예, 예. 미안하네. 내가 흥분을 해 버렸네. 미안하면 5만 원. 어. 죽음 <웃음> 전학.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시지요. 나는 성을 짓겠네. 오 음, 캐슬 스카이 캐슬. 저, 근데 캐슬이 아니라 저택을 지으셨는데요. 저택이구만. 예. 왜? 검소하네 내가. 왕님 <웃음> 왕님이 까막 눈이셨다니. 음. 음. 자 5번 나오시게. 사제 이옵니다 하하. 일단 돈을 두개 받고. 왜 진짜 시이냥두분 닮은 것 같지? 하늘에 계시 우리 분홍신 개성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종교 신전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 어, 하나 더얻고요아 그래서 파란 건물을 미리 깔아 놨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어우 운영 잘하네 자, 다음 6번 죽었고 7번 나오시게 건축가 이옵니다 음 지일 돈도 없으면서 건축가는 왜하셨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건축가를 아, 네. 한 이유를 아시오. 자네 암살을 피하기 위함이었어. 어. 걸었어. 단을 넘긴다. 카드를 두장 뽑게. 능력을 아, 카드, 써야지. 카드 아, 아, 가져가시게. 어. 카드 두 장을 뽑고 활번 나오거라. 활번 어. 나오라신다. 어, 연장군. 연걱정이구만. 연걱정. <웃음> 연걱정이? 아니 우리 장군님한테 지금. 응? 그래 빗소리가 잘 보여야 될 거야. 잠깐 못 들었지. 장군. 그 대포 매연을 많이 먹어서 지금 그렇다. 아까 저거 뭐지? OS 먹어서 그럴 거야. 단거 먹으면 끼니까. 장군님, 옥체는 안녕하십니까? 목 <웃음> <오>, 제야? 장군인데? <웃음> 어? 잠깐만 이거 지금 딱 되거든 음... 연장, 연장군이면 이거 부숴버릴 수 있잖아 남의 건물 지금 부술 수 있지 여기 1원짜리도 있습니다 장군님 1원짜리는 공짜로 1원짜리 <웃음> 아, 근데... 공 장군님 <웃음> 장군님 사제 건물은 부술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와, 아, 아, 이건 알고 있고 아, 아 근데 그러면 지금 한 채만 딱 파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사옵니다 이 더러운 놈의 건물을 부숴야됩니다 <웃음> 이 사람의 목숨을 아스려고 하는 어필해보세요 하하, 아 잠시만요 연장군님이라고 아, 하면은 또 방금 우리 아름다운 깨꼬리 소리가, 그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 목소리였죠? 잔다르크랄까? <웃음> 전쟁의 여신이랄까? 잔다르크? 잔다르크 나왔습니다. 깨꼬리 나왔습니다. 다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싸움도 음. 잘하시는지 전 음. 원체 도통 이해가 안돼옵니다음 우리 장군님. 가네 장군 빨리 선택하게. 그러면 아 근데 이건 빗소리 승으로 치겠어. 아, 감사 이런 미친. <웃음> 아그냥 이런 짜리를 폭자로 부수는 거야. 폭자로 <웃음> 어, 부수 이런 비용의 마이너스 일만큼. 내고 아 라서이 미친 미친 산적 연걱정이가 <웃음> <웃음> 네 여기서 생대로다 꺼내, 꺼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우와 여섯 개 뭐야 6코짜리 <웃음> 네. School of Magic h o g w <웃음> 호구와트를 호구, 지었구만. 이야, 이게 <웃음> 대박이다. 호구와트를 항상 가고 싶었다네. 이야, 연장군. 내가 코인 다섯 아... 개 모으면 가고 하시오. <웃음> 이 건물은 이제 특수 건물인데요. 예. 자기 차례 때 건물 색깔에 따라 코인을 받는 직업 있잖아요. 예. 그런 직업의 경우에 뭐 내가 지금 장군이다. 예. 그럼 얘는 빨간 건물로 쓸수 있고요. 아, 저 학교 자체를. 네, 어... 내가 왕이다 그러면 얘를 노란 건물로 쓸수 있고 음, 그런 오케이, 카드. 오케이 오케이 오 자, 9번 있느냐? 나를 불렀나? 오호. 아니 박해하 테스트. 아, 야. 가져왔 아, 음, 저는 제 건물에 조금 아름답게 색출하고 싶네요. 그 와우. 샤방 샤방. 뭐타 도... 월요일도 well, 금요일처럼 매일 놀 거야, 나 a l r i 노래 품씨가 아주 좋구나. 이거 2D 무조건 다음 턴에도 아티스트. 가져가. 버 거, 아, 거. 보고 있는 전화 거.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도는게어떠사니까 와, 어,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반대로 돌아야겠구나. 아니다. 어? 그 전에 한 팬의 생각을 좀 들도록 하지. 어허. 잘 들었네. 자, 왼쪽으로 가겠네. 어, 좋아. <웃음> <웃음> 뭔가 이야기가 좋아. 모니터 앙쌍이 떠올하허 잠시만... 그참 그, 그... 직업 하나 뽑는데 그참 오래 걸리시네 참 시타델 하는 사람 어디 갔나 <웃음> 시타델 하는 사람 어디 갔나 <웃음> 아... 이거 가져왔습니다 <저가> 뭐야? 진짜 <웃음> 안보네? 진짜 노룩패스야 이번턴 중요하다. 뭔 어, 얘기? 한숨 음. 자고 올까요? 아씨 다대라는 사람 어디가? 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아 M. 아! 영희야 아, 계란 후라이 뭐 하나 더 해봐라. 아 그러니까 하나 더 먹어도 될것 같은데. 라면 끓여올까? 나는 <웃음> 물 올렸네. 그거 어차피 뽑아왔죠 다들 그거 제대로 쓰도 않을까 그냥 대충 뽑고 말면 되지 그거를 잘 뽑으셨습니다 다들 <웃음> 예? 예, 어, 예. 어, <목소리>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드리프트 개오졌다 하하하하하 자다 뽑았네 1번부터 나오시게 아사신어! 에와 음. 암살자다 암살자를 가져왔네요 드디어 와우 와우 주교 암살합니다 5번 5번이 진짜. 암살되었네. 와, 개새끼. <웃음> <웃음> 네, 돈두개 어. 가져오고요. 건물 건설합니다. 와. 와, 저 뭐야? <웃음> 벌써 그럼 뭐야? 새채야? 네, 새채입니다. 저거 뭔데 다섯 개? 끝. 일반 행동을 할때 카드를 가져오기로 결정했다면 건물 카드 더미에서세 장을 보고 한 장을 골라 와. 오. 자. 2번 나오시게 도둑놈 거논 메것더라버 헤헤헤헤헤헤 우와.. 진짜 핑크룰 100%. 100% 코인 없어 얘? 예? 아이씨 <웃음> 왕의 돈을 훔치겠습니다 <웃음> 도둑 4번 지 먹겠습니다 이제 행동해주시면 돼요 도, 카드 가져오거나 돈 가져오거나 이게 뭔저구나겠 저택짓겠습니다. 어호 도둑 주제에 저택을 짓다니. 제가 불러고만. 음. 3번 나오게. 오우, 아십니까 아. 일단 동전 두개 가져가겠습니다. 응? 예. 아, 왕님이 누굴까? 정말 기대려지는데. 건물을 하나 짓고 여기 두개 버리고 이두개 뽑아가면 됩니까? 아. 네, 네. 2개를 두두 개를고개를버리고두개를뽑아고다 보이고 2이이 끝나 점를를 계산할 때 원하는 색깔로 간주한이이건 아, 2개를 오! 오. 자, 그러면 를번 새로운 왕은 누구인가? 돈을 뺏이 자. 이런 2개를 보이고 2개를 보이고 개를보개가져오고고 카드 능력. 이것도 가면 안되 아, 왕능력. 노란 건가? 왕능력. 왕능력. 이것도 꼼만 안 돼나? 아, 이안 되네. 아직 대처할 네 새. 자, 5번 누구인가? 죽었잖아, 임마. 임마? <웃음> <인마>? 내가 죽였지. <웃음> <웃음> 내가 죽였지. <너무 웃음> 죽은 놈이 뭐 무서울 거 있을 것 같아? <웃음> 6번. 나입니다. 아이고, 간사해라간사해못 배워서. 두... 두개 꺼내 주십시오. 도대체 자, 이빨이 몇 개야? <웃음> 그러고 능력. 이제 건물 능력 하나 더. 그러고 일반 행동을 한 후에 추가로 금화 한 개를 더 얻습니다. 자 여기. 와. 감사합니다. 돈 많이 야 진짜 돈 많이 땡긴다. 근데 진짜 와야 기행종 이빨 개수인데 저거 거의. 그러니까. <웃음> <웃음> 요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짓기 전에 이 비누과 부터 지으셔야 될것 같은데 제일 <웃음> 번 나오시게 잡니다 7번은 건물 건물 아저 건축하는 사람 건축가 음, 자 이렇게 하고 능력 카드는 두장 그럼 셋채까지 음... 지울 수 있다는데 돈이 많네 그러게 아, 돈 타서. 되게 많네 아 음... 건축가 돈을 훔쳤어야 되는데 음. 이런 짜리 건물 막세개 달아락하는 거 봤네. 파괴된 건물을 손에 들수 있다? 아, 아, 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구나. 경맥 네. 경매꾼이네 경매꾼. 1코 아 경매꾼. 오 좋은데? 어 괜찮은데? <웃음> 자 다음 8번 장군님 납시오 국소. 음... 9번. 를 불렀습니까? <웃음> 아티 <아티스트야. 오>, 아티스트 뭔데 이 아주? 네, 그 아니 안 보고 보면 너 어떻게 아티스트야? 나는 s t e p p i 좀 돈을 얻고 싶네요. 돈을 두디는 s t 나도 하나 꺼내줄게요. 제가 하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 저는 그러면은 이거를 지을래요. <웃음> 오이 뭐야? 오, 오, 오 파괴되지 않는 건물도 있어, 우와. 오. 어, 이런 건 방진 공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들 나에게 직업 받으러 주시게. 이거 왕이 아니라 셔틀 같은데? 도둑 나가신다. 전 아, 이번엔 반대로 돌리시는 게 어떠신지요? 한 팬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네. 한 팬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에 반대로 돌림이 어떠신지요? 괜찮은 아... 것 같습니다. 아, 좋네. 그러면 한 팬의 반대로 개 이쪽으로 가겠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태도 좀잘 봐. 예? <웃음> 이거 어떻게 잘해? <웃음> 나도 좀 빨리 뽑고 싶다고! <웃음> 여기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아 어떡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지? 나는 도둑도해 보고 다 해봤는데 별로... 어어 어어 뭔가 예감 좋아? 어! 번뜩 악상이 떠올라? 어! 어... 자 이렇게 2D가 랜덤하게 잘 고를 수 있게 설바또 랜덤이야? 이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가져가시죠. 투지직원 맞추는 게 제일 힘들겠다. 제일 힘들어 도박이야. 근데 저러고 또 예술가 뽑으면. 그렇죠. <웃음> 아, 그럼 뭐 예능 시리 도왔지 뭐. 시타들 하는 사람 어디 갔나. 진짜 안 질이다. <웃음> 아니 3 0 초도 안 지났다 성질 급한. j 질 급한. 음... 아, 연비... 대머리들아연비 언제 하지 n j i l 습니까 a n j 어디 화장실을 갔나 i l g u p a n j i l g 빨리 빨리 j i l g u 고끝 n Jilgupan. j 담배 한대 피우러 갔나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자, 그럼 일번 어센스 이노부터 나오게. <웃음> 나 지금. <웃음> <웃음> 내가 왜 그런 모였지? 암살자님, 암살자님. <웃음> 말해보게. 이번 턴에 건물이 조금 위태로우실것 같은데 장군을 죽이는 게 어떠신지요? 오, 오 그러네. 자네는내 머리 속에 있구만. 나 장군을 장군은 암살하겠네. 팔번 암살. 아, 어 어. 아, 이거 암살을 실했네 실패, 그냥 되게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고민을 했네. <웃음> 아무도 <웃음>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웃음> 사, 사실. 사,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서. 오 <웃음> <웃음> 어, 근데 도둑이 너무 유리한데 지금? 뭐 음. 알바노 나는 안 뺏기는데. 이 번. 접니다 어허. 라비도 알잖아. <웃음> <진짜 라비는> <웃음> 알잖아. 한패 알잖아. 한패 알잖아. 이거 라비 야, 알잖아. 이거 지금 정말. 야 제일 맛있는데 지금. <웃음> 아, 맛야 이거 귀여워. 맛돌이탕인데 맛돌이탕. 음 야. 이거 미리 옮. <웃음> 미리 옮겨놓겠습니다. 네. <웃음> 왜 미리 옮기세요? 아 지금 규면이 안 돼요. 혹시 몰라요. 맞아. 라미가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을 아. 뺏을지 이제 정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5번. 공개하는 거 아니라서. 5번. 자, 도둑은 어. 5번을 지목했습니다. 3번 진행하시게. 네. 저는 카드 세장 뽑아서 두장 버리는 음. 이 예, 음. 건물 능력 음. 사용합니다. 음. 아, 그러네요. 음. 그럼 마법사 능력 쓰겠습니다. 마법사 능력. 다른 사람이 카드와 바꾸거나 원하는 만큼 버리고 더미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두장 버리고 두장 가져올게요 아 그러면은 약간 비싼 건물 버려버리고 막 이럴 수 있겠구나 싼 건물을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번 새로운 왕은 누구십니까 내 나라 이놈 <웃음> 조상 전화 납시요 자 어디보자 노란 건물이 하나가 있으니 나는 세 개를 가져오면 되는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왕이니까 성을 하나 짓도록 하겠 와우. 와우. 와우 현명하신 선택입니다요 <웃음> 아무래도 그렇지 음, 흘려버렸구만 어,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남자가 흘려야 될 거는 아니 그만 아예 그럼 다음 5번 나오시게 돈 뺏길 자 아닌가 이게 지금? 오번 누군가. 와 이걸. 아 아니 아 이걸 얼렐레야 아아아 이걸 못맞춰잠깐만 뭐야? 이못 분명 봤아 그거 왜가져가양아치냐아 아니, 맞네. 아 이거 건물비야. 건물비 이거를... 아, 건물 장식이지. 건물은... 아 아티스트지 이거 아티스트. 이런 못 배운 녀석을 봤나? 아니 어, 주교 입이 뭐 저렇게 험해? 양아치년이 왕한테 회개해라. 회개 회라 회개라. 라 이상한데. 합체 헤라랑 토니 비슷한데. <웃음> 예배를 마치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음. 구형 예배. 아멘. 아멘.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그다음에 6번 이 녀석 또 간사해졌구만. <웃음> 또한탕 뽑아보자고 건물 카드 두개 뽑겠습니다. 오호호호. 사나아 보지세요? <웃음> 그리고 돈 하나 넣어놓을게요 능력. 아우, 네. 정말. <웃음> 진짜 진짜 얍삭하게 생겼다 근데... <웃음> 그만들 하세요 어떻게 눈알이 저... 저렇게 생길 수가 있냐 저 이빨 어쩔 거야 저거 두건도 하필 빨간색이야 네가 에렌 엄마 잡아먹었지? <웃음> 저 동전 한 개만 빌려주면 안돼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웃음> 게임, 뭔소 게임, 게임에 대출 없어요? 대출 없어요? <웃음> 어... 네. 빌려드릴까요? 야 고의대인거는 니가 하게 생겼는데 지금 <웃음> 뭐 전세대출 알아보세요? <웃음> 건설했습니다. 7번 어디서 7 번? w 아, we 아, w 아 아리스 베이. 아리스아키텍예요 We 아키텍트예요. 아, w 아키텍트 베이 일단 돈 가져오고요. <웃음> uh -huh. 건물 두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짜리세체 지으면 다닥다고 끝나고 이나넘기했습니다 그리고. <웃음> 오. 오. 번 어디서 8 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9번 어딨어 9번? 아 어떻게 얘가 좋아? 어떻게 악성이 떠올라?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 <웃음> 소리 <소이. 웃음> 두 개를 가져가고 응. 두 개를 해놓고 야 근데 지금 6코 짜리에다가 하나를 장식해서 7코로 만들었어 건물 하나를 와, 저거 부슬려면 6코 들어가 저거는 못 부서 이제 어. 템플을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투디 음. 왜제거에 쓰다듬으시죠? 아, 저요? 이제 저부 생각이 신나 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아, 부셔야 군침 싹상태 <웃음> 님. 네, 카드 꿀. 줄 방향을 정하셔도 돼요. 왼쪽 아, 일단은 또 랜덤 그랜스트가 아예 감사합니다 아니, 또... 어... 여기 또소어너넌 숨어있... 이녀석! 네, <웃음> 네.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나 이번에 고를래 오 어? 뭐? 왜냐... 어? 어, 왜냐면은 어? 부실게 있어 변수야. 아 자증나게 하는또아 어, 변수인데 <웃음> 어 찾았어요 에 끝난.. 하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아니면 아, 암살자한테 암살당할 수연비우다가 암살자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게 그러게 암살자가 그 사이에 안 나가서 어워로드 죽일게염 이러면 은 투지 2D 그 투지가 그 생각을 못했겠어요 한번꼬안 잡을 설계겠지 당연히 <웃음> 한번꼰 거지 맞지 음. 아 그런 사실 거야 아. 집을 좀더 꾸미고 싶었다 할까 <웃음> 뭔가 예감 <예가> 좋아 투디 <웃음> 형 근데 약간 살짝 당황한 거 같기도 한데. <웃음> 아니, 아, 아니야, 아닙니다. 투디야 아니, 지금. 그러면 꼭 남겨주길 바래. 야 이상한 게 투디 씨는 살짝 당황한 게 자기 코인 두 개를 구석지로 잘안 보이게 갖다 놨거든. <웃음> 아 근데 뭐돈 없으면 못부시나 <웃음> 어, 어, 내가 뭐? 나? 어? 내가 좋은 거 줄까? 어 그거니? <웃음> 아이고 워로드님 가신다. 아이고 월드님 그 장... 가신대 장군님 가신다. 아이고. 고마워. 땡. 음, 선물이요큐 땡큐. 음, 땡큐, 땡큐. 어서신 정체를 드러내도록.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스 어서신. 그러면은 누구를 암살하겠는가 자네는? 뭐.. 누가 봐도 저리 봐도 장군님 아니시겠습니까? 장군 행차하시게나. 잘 알겠습니다. 죽었지. 제가 저는 이제 아,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좋습니다. 예. 안 님겨도 됩니다. 발목만 잡겠습니다. 아이 <웃음> 어, <웃음> 발목만 잡겠습니다. 물귀신이 되었구만 물귀신이 되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도둑 정체를 드러내시게나. 도둑. <웃음> <웃음> 한펜 아, 뭘까 봐요 알잖아 <웃음> 알잖아 한펜 뭔지 모르겠다 제가 마지막일까 모르지 제발 제발요 제가 마지막이라서 모르지 제발 이것까지 뺏기면 그냥 답도 없어 <웃음> <웃음> 음, 저는 음, 상인 하겠습니다 상인 확실하신가요? 아, 마치나 아, 뭐 건물이나 아, 가져가시지요 아돈 뽑았구나 나 죄송합니다 잘못눌렀어요. 건물 가져갈게요 <웃음> 정말 말투가 천박하게 그지없구나 <웃음> 어머어머어머나 어 왜저럴까 음. 술집을 찍겠습니다 하하 <웃음> 자기같은걸 찍는구나 음. 그렇다면 3 번은 어디 있나 매지션 어디 있나 매지션 3번. 접니다. 음, 뮤지션 뮤지션. 자네는 뮤지션이 아니고 두피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네. <웃음> 음. <웃음> 음. 마술로 카막 카드 말고 머리카락은 뭔 돌립니까? 그게 됐으면 이 세상에 달무이는 없었을 걸세. 음. 지금 한올 한올을 지키고 싶어하는 손놀림일세. <웃음> 한올만 <웃음> 전부 바꿔야 돼요 손패. 건물은 아, 그래? 전부야? 손패를 바꾸는 건 전부고요. 바운에서 아, 그러면... 가져오는 것만 개수 지정돼요.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두 개. 손해 줘? 그러게 나 게이득 본 아, 아, 거네 나. 네. 건물까지 딱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에뎀. 지가왕해 놓고 또 왕을 뽑아. <웃음> 정말. 역시 이 끝은 끝하고 말 아주 그냥 권력에 미치셨구만. 우리 왕님이.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코인이 대박이 나니까. 와, 뭐야? 어. 아. 어, 노란 거두개 미리 깔아 놨잖아요. 와. 음. 코인이 대박이 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 다음부터 왕 죽여야겠다. 자, 그러면은 나는 요거 있죠, 요거. 요 다섯 개. 이거를 다내 또. 응? 와, 이거 죽여야다 이렇게 진짜? 딱. 음. 비싼 건물들로만 이렇게 딱 꾸며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왕을 아, 독식할 아, 생각이고 뭐. 5번 누군가 5번. 예. 이음음음 음, 음, 음, 음. 일단은 2원에 파란 건물 하나 더 가져. 하나 더 헌고. 아이씨. <웃음> 아, 어, 죽여 말투가왜 저래? 그리고 건물. 오오오오 내고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 토. 왜... 어머 어왜 저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다음 아, 웬... 넘기겠습니다. 웬타운을 타우널... 동료였습니다. 좀뭐타운저 뭐, 시청에 무슨 해이치가 있어. 그리고. 아까 빈거였습니다. 시장이 아, 똑같구나. 똑같구나. 아, 시장이래. 왕님. 자, 그러면 이제 6번 어디 있는가? 6번. <웃음> 죽었잖아, 근데. 아닌가? 아니 죠 도둑한테 아, 뺏겼어요. 아, 도둑. 보 어. 돈털랑 안네. 음. 1번. <웃음> 응, 가져. 그리고 음. 돈두개 가져오고요. 응응. <웃음> 아, 어, 능력으로 초록색 건물 하나. 그리고 추가로 한개 더. 와! 뭐야? 와. 와. 아, 맞네. 초록색 했죠? 건물. 어, 진짜 복구했네. 건물 있습니다 와우, 저건 또 뭐야? 어, 한고. 응, CN항. 끝. Good. 자, 그러면은, 7번나오시게아하 음,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건축 건축이 o 말이죠? 바로? k a k k k o n 비두비두 k 두 <바도 보자�> n <mistaken> 바... 두 h <바도 바. 두바두 toggleento> <sama sama agreement> 두 k 두 o 두 c 두 u 두 o c 두 k 두 o 두 c 두 u 두 o n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 그래 어? 맞다 장군 나오면 다 없어지는 건물들. 일단 세 개. 하나, 둘. 다섯 개있었어한 펜이 앞에. 끝. 그러니까 한개한개남았잖아야술집에 어. 모네스테리 이거는 뭐지? 뭐 약간 기도원 같은. 건가 같은 느낌. 음. 자 그러면 이제 8 번. 죽었습니다. 아, 아, 아, 아 미안함새 그 R S 아 S. 그리고 번은. 여기 있습니다. 아리스, 아리스, 아리스. 자 그럼 모아보시게. 왕 아스까라. 어 스까 스까. 슬까. 왕 아스까라. 아 근데 내가 내가 또왕 뽑는 건 너무 뻔하지 솔직히? 그렇지. 아 마음에 드는 게왜안 나올까? 음그 어느 쪽으로 도시죠 근데? 오늘 에, 이번에는 음 청새치 쪽으로. 돌도록 할게요. 아까까지 잘 돌다가 왜 이번에 반대로 그는데 왜? <웃음> 하던대로 하지 좀 아니 그럴 거 아닌가? 항상 반대로가 항상 어? <웃음> 오케이 내 네, 반드시 죽이고 만다 <웃음> 나를? <웃음> 음. <웃음> 어허... 어떻게든 찾아내고 <웃음> 어허... 말 것이야 내가 오호 이 시타 대는 사람 어디 갔나? <웃음> 시어가 나 잠깐만 짜장면 좀 시키고 올게. 씨사가 어, 기솔림 집 가서 그 짜장면 먹고 올게요.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당수가씨 시켜야겠다.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짬뽕 삼선 짬뽕?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씨사가 어사나 잠깐 졸았어 아 그래? 오, 됐다. 아직도 안 골랐어 나? 봉 잘해요. <웃음> 나 한숨 잤는데 아직도 안 고른 거야, 정말? 어, 다음에 뭐였더라? 어허 아, 아 어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게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참만. 잘못 잘못 뽑았어. 여기 근데 왜 직업이 두가 있어? 직업 아니야? 내 이거. 응 음, 알았어. 아, 너왜또 아니야? 뭔가 얘감 아 좋아? 야. 아 뭔데 앞장에 떠올라? 아 앞장에 떠올라 또한니 너 반갑다 야아아아아자 그러면은 어세스어 정체를 드러내쓰요 어세스노 오 와우 하하하 한팬님 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왕항 죽이겠습니다 아 끝까지 들어주저겠습 한팬님 아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들어주시겠 아, 예. <웃음> 예. 그니까 러 어. 들어보세요. 예. 한 들었습니다. 팬님이 왕 카드를 봤다면 이번 턴에 왕이 죽면. 얘 진짜 날게, <웃음> 진짜 날게, 진짜 날게. 그러니까 이번 예. 턴에 왕이 죽잖아? 그러면 네. 다시 캐빈님 첫 턴이야. 어. 아 왕이 죽으면. 캐빈님이 음... 만약에 왕 카드를 쥐고 있다면 어차피 캐빈님이 음. 첫 턴이겠지만. 예. 음. 만약에 한 팬님이 카드를 뽑을 때 왕을 봤다. 예. 그러면 왕을 안 죽이는 게 오히려 좋다. 저는 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저는 전략적입니다. 상인을 죽이겠습니다. 음... 상인을 <웃음> 죽이겠다고요? <웃음> 아, 상인 공병 아, 가시면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웃음> 손이 은근슬쩍이 카드를 올라갔는데. 잠깐만. 아니 상인을 죽이겠다고요? 갑자기? 갑자기 공변인데. <웃음> 정말... 아, 아니 근데 이거 구나 손패에서. 근데 상인이. <웃음> 네. 이제 뭐 돈을 뭐 많이 땡길 수도 있더라고요 자기 밑에 건물이 많으면. 아 그치 그치. 상이. 그나와 이제 견제 대상이다. 아말 꺼내. 허빈 님이겠지. 나나 상이 남아서 쫄고 있었는데. 도둑놈 수이 나와라. 없나요? <웃음> 아유 얘뭐 고정 도둑이야 뭐야. 어 근데 뭔가 마켓에 돈이 잘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이야. 시중에 돈이 적어. 어, 잠깐만. 그나마 문득 아. 악상이 떠올라. 잠시만요. 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 이제 돈 벌었어요. 한번 봐주세요. 문득 까 악상이 떠올라. 벌었어요. 안 돼요. 지명해 주시죠. 지명이요? 다나카. 아니 다나카가 아니고요. 타나카상. 직업 지명해 주세요. 다나입니다 다나카상. 투나카상 훈두네, 어, 알겠습니 저는 baby. 네, 도도 9번 지명했습니다. 다 있어요. 아, 잠시만요. 바로 건사. 아 예, 예, 예. 다섯 아, 아, 아. 개요? 야, 어머. 근데 벌써 다섯 어. 개야. 오, 오케이. <웃음> 박리 다에 자, 다메? 그다음에, 다음에누 <웃음> 아, 3번 매지션 우리. 좀막한 호라호 약간 연비. 돈두 개를 받았고요. 손패를 바꾸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알아 맞혀 보세요. 캐빈님. 음. 다 바꾸는 거예요 손패? 네, 다 네. 바꿔야 됩니다. 세개 주세요. 세개 가지고 싶어요. 그래도 <웃음> 제가 좋은 거 드렸어요. 저분은 동네 바본 가요? <웃음> 아니요 그냥 머릿도 없는 마술사요 감옥을 하나 짓겠어요 내 감옥 내 감옥 <웃음> 자 그러면은 이제 왕님 행차 하시지요 주상 츄나 납시오 이거 하나 하겠네 저거 이 박살 내기딱 좋구나요 5번 나오시게. 에헴. 음... 이래서 그렇게 일... 바이브레이션이 좋았구만. 바로 건설. 어? 다섯 개 올라간 거지. 와. 어호. 어 초록색이 세 개. 초록색이 세 개. 음... 다음 턴은 상인이 오... 죽겠구만. <웃음> 음... 7번 나오시게. 에헴. 일단. 카드 가져가자니.. 저.. 대머리 마법사가 왠지 패를 다 훔쳐갈 것 같고 <웃음> 그래도 돈을 가져가야지 일단 2원 카드 두 장을 내 덱에서 가져오겠어 갓 슬래시! 그 다음 내 차례 넘기겠어 8번 나오시게 없으면 어, 어, 없.. 그.. 없는 것 같은데? 응. 사실 나다.. 아 뭐야.. 우와.. 앙오이시 내가 왔다! 어 아, 잠깐만.. 아닙니다.. 왜? 아티스트라 하셨습니다. 아티스트라고 지목하기 때문에 아, 도둑은 훔는 아. 실패했습니다. 어, 아 지금 우리 장군님 집을 훔치 하신 잠깐만, 겁니까? 아, 아 잠깐만, 어떤 녀석이지? 어떤 녀석 우리 집에 지을낸 거지? 어떤 녀석이야 지금? <웃음> 네 녀석이냐? 네 <웃음> <씨> 우리 아녀석이 <웃음> <이미 웃음> 네 뭐? <웃음> 아, 네 녀석이 친 장군을 건드려 버렸다. <웃음> <웃음> 네 녀석이 어떤 걸 부숴줄까, <웃음> <웃음> 이 녀석? 인생 조진네 <웃음> 어, 이녀석 어떤걸 부셔줄까? 인생 조진네 어, 장군님 장군님 왜그러니? 개인적으로 감옥을 부수는걸 추천드리옵니다 어라 여기 공짜로 부술수 있는것도 있네 감히 장군님의 빨간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있는게 꼴보기 싫지 이런 않으십니까? 인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절대 해볼수 없지? 부셔주지 어허 어허허허... 이겨서... 오... 그러면 돈 하나 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 아 배틀필드는 짓겠구나. 둘... 수... 아 아하... 배틀필드 와. 그런 것들 있네. 예빨간색이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냥 장군 되지 않고 장군 트리를 타겠다고 그냥 고언을 <웃음> 어, <장군> 해버렸는데. <웃음> 어찌 왕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네. 한번 왕을 왕족의뭐왕족의 뭐 왕족의 피가 흐른달까. 그렇죠 왕족은 왕족발. 왕어 오른쪽으로 돌겁니까 <웃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겁니까 음... 오른쪽으로 돌면 좋겠습니다, 여왕님. 언니. 왼쪽에 있는 누나 할 말이 없나? 차 있어? 아왜 목소리 좋은지 여성분 언니, 언니 차 있어? 라미님 <웃음> <웃음>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니 당연당연당연. 코스프레 당일 라미님 코스프레 당일 날 목소리 그... 좋고 키 크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예쁘시고 습니다 언니 돈 많아? <웃음> 저거 언니, 너무 꼴배기 시름이지 언니, 않습니까? 있어? 아, 저 꼴배기 시름이. 아, 같이 계속 화이꺼 아니었습니까, 여왕님? 그건 또 맞지. <웃음> 여왕님, 음. 여왕님. 저로 이제 그것도, 도울 때가 왔습니다. 저... 나는 쪽으로 보내겠네. 와, 언니, 어, 언니, 차 있어? 맞아. 음. 진짜 왕족들 다 죽이고 싶네.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아까부터 자꾸 이 나랑 반대로 가고 말이야. 저 노랑 머리 그니까. 왕족도 그렇고, 저흰 머리 왕족도 그렇고. 아, 예, 직업이 몇개없어졌습니다 아니, 아니 이 뭐, 아. 아니 이이 대충 이렇게 집어 던지는 이, 이 건방진. 아니 저걸 보면서도 저쪽으로 돌리고 싶나? <웃음> 아뭐 나한테 카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음. 맞습니다, 왕이님. <웃음> 아유 깔끔하게 잘 넘겨주네 이 친구. <웃음> 버그인가? 여기 왜 하나밖에 없지, 카드가? <웃음> 어, 버그. 버그인가? 돈도 없어. 건물도 없고. 다음으로 나와. 야, 건물 4개면 많은 편이야, 지금. 아니, 싸잖아. 아, 그러네. <웃음> 뭐야, 저거? <웃음> 1 1 2 3이야? 어. 야, 이거 어머. 장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축풍 단격이내네 저기는. 음. 어, 바로 가져간 거야, 또? 아, 고르 드디어 고르는구나. <웃음> 욕흫를말 ㅎ <많이> 봤어. <웃음> 어? 아한 번만 해볼까어 지금 해볼까? 잠깐만 이상하다? 저말에 칼끝이 연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잠깐만 저 일단 주좀 외워볼게요 주아야되니까 <웃음> 아, 오케이 어, 비토는 카드 많다 여기 있습니다 어 많다 손패가 많아 좋다 <웃음> 훔쳐가기? <웃음> 이렇게 매지션 분명히 어떤 매지션. 얘기를 들어냈네 견제지 견제 정치 이렇게 해야 정치합니다 맞습니다 그 카드 잘 고르십시오 3333333입니다 <웃음> 아이고 빚솔림 어휴 상인카드 가져가시면 돈을 많이 땡기시겠네 잠깐만 오, 그러네. 초록색이 두 개나 있네. 손패도 많으니까 건물이 아까울 리도 없을 것이고. 자, 가져가시오. 말 아끼는 거 봐. <웃음> 그러게. 가져가시오. 힌트 안 주네. 말 아낀다. 음. 이게 근데 건물이 많이 올라갈수록 약간 진짜 흥미진진해지는구나. 약간 그 사람 음. 뭐골랐는지도 대충 윤곽이 나오고 막 1번 나오시게. 누굴 찔러 볼까? <웃음> <웃음> 난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나 숫자 세 기억해 났거든. 투디님. 왜 그러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돈만 만지게 해주십시오. <웃음> 돈만 만지게 달라라. 와 알겠습니다. 그럼 제상 상인 진짜 된거 아니야? 상인이야. 제가 지금 본게세세 세 숫자가 있는데 세 중에 하나란 말이죠. 투디님은 제 말을 <웃음>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칠번 하겠습니다. 오, 갑자기 푹찍 칠번 누구죠? 진짜 칠번 하실 건가요? <웃음> 아, 잠깐만. 뭔가... 고민 좀해 볼까요? 어떡하지? 이거 말한 시점에서 끝이야. 아, 어, 이거는 어, 말한 시점에서 그렇지. 끝이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고르면 안 아, 되니까. 아니 건물이 저렇게 음... 많은데 건물을 더 챙긴다고? 왜? 와. 암스틸 허그린 아, 부지럭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2번 나오시게. 자, 자. 아이고 도둑이다 아... 한 팬이 고르고 싶은데 한 팬이가 뭘 가져갔을까? 한 팬이가 맛있어 보이긴 음. 하지 아 음. 너무 달아 보이거든요 저거? 먹으면 그냥 허럭 그냥 아주 그냥 어. 상인! 돈 뺏겠습니다 상인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어마. 아 여기 있었구나 범위를 아. 점점 모른다 전 재패랑 빛솔패를 바꾸겠습니다 뭐야?! 아 내가 가져갔어 아. 아, <웃음> 아, 아, 이거 가능해요 그럼 0이랑 5랑 교환이에요. <웃음> 아니, 이야, <웃음> 땅 끝이 내버렸어, 이거 순식간에. 비소리 <웃음> 미안, 미안하게 됐습니다. <웃음> 야, 근데, 비소리 야, 야 죽임 당하고 그 다음에 건물 다 뺏긴 건데? <웃음> 죽임 당하고.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많이 모았네. 이거 미안합니다. 빗소리 고롯시 아니야? <웃음> 많이 모았네. <웃음> 아, 자, 다음 하세요. 어이, 풍족해졌네, 갑자기. 에, 왕님 나오시게. 조상증 아니 나, 뭐야 나, 뭐 나, 둘이서 계속 <웃음> 어... 이게 파란 눈이 뭔가 있나봐 권력 여기 <웃음> 어, <웃음> 둘이서 뭐 왕을 계속 와 왕이 돈네개 가져왔어 지금 그렇지 어, 이거지 지금 자그 다음에 어디 보자 왕재수 어응어 재수 없다는 뜻이 아무튼 요거를 어. 두 개짜리를 하나 를 이렇게 짓고 음 크면 두 개만 갖고 올걸 괜히 음, 그랬군요. 어디 보자. 어, 5번 납시계 5번. 아, 네, 제가 5번입니다. 어, 잠깐만 이거 진짜 건물 사는... 파괴되지 않고요? 예. 진짜? 진짜로? 그러고 한 개, 두개 들고 오고, 그러고 제가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그리고 요것도 스쿠로브 매직해서 네개와고아 개석이다 저거. 예, 저거 생각 잘했다 근데 생각 잘했어. 음, 그다음에 건물 하나 짓나요? 건물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어 노란 것까지 건물 하나. 오, 어 이번 턴좀 달렸는데 연비? 어, 와. 자 이제 6번 대망의 6번 상인납시계. 아, 아, 아 좋아 이득이야. 두개 해. 다 이득이야. 굿. 싹 가져가고. 에오. 그다음에 이제 카드 오어 돈. 음, 두개 갖고 오고. 어, 뭐야. 상인이라 네 개를 세. 우와! 오. 야, 뺏긴 다음에 이 정도야? 한개더 음. 있죠? 다섯 개입니다. 아, 다섯 개. 왜 다섯 오. 개지 이건? 아, 일반 행동을 하는 우와 대박이다. 음. 야, 이게 성인이구나 대박이다. 그리고 성을 하나 짓겠네. 야, 성까지. 근데 왜 왕말투죠? <웃음> 음. 부자 성인이니까 어, 저 친구가... 거상, 거상이야, 거상. 자, 어디 보자. 그 다음에 7번 어디 있는가? 7번 <웃음> 하늘에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8번 어디 있는가? 8번... 8번... 8번... 아이고번 8번... 8번... 8번... 예상 8번... 8번... 8번... 어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는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8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꺼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요. 여기 빨간 까지안 해도 있으니까 장군님, 그리고 어이, 빨간 오, 건물 그렇습니다. 가져오시면 됩니다요. 예예 예. 아고 고맙네. 어? 장군님. 장군이 왕놈무 음. 새끼가 호들도 들짝한만. 아, 아, 아, 아, 아. 장군님. 왕이 다음 턴에. 또 돈을 가져오면 돈이 4개가 들어오게 되는데. 맞네. 뭐란거 하나 부숴 가지고 받는 돈 줄여버리는 것도 포상치고 되지 않겠습니까요? 근데 이 꽁으로 주는 건물은 뭐냐? <웃음> 장군님 여기도 꽁이 있습니다. <웃음> 위쪽 <위턱을 웃음> 보시죠. 그리고 프리 프리 프리 프리. 여긴, 프리, 프리 여기도 프리. 여기도 프리가 있습니다, 장군님. <웃음> 아, 프리. 장군님. 근데 지금 몇장안나왔거든요그 건축가가 잘만 어, 지으면 턴이 장군님.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장군님 잘 생각하셔야 잘 돼요. 아, 내가 뭐 이원 그럼 3코짜리 건물을 부수는데 아, 아이고 에에 뭘로 해줄까요 뭘로 나아왜아음하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부수려면 돈 하나 더내시면됩니다아에셨는데 <웃음> 네, 네. 이거는 끝, 끝, 끝, 끝. 쿠데타의 군사 정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웃음> 어미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어? 제가 한번 찔러볼까싶요 <웃음> 왕님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일은 저한테 맡기시지요 투디쪽으로 돌겠네 감사합니다요 왕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요 왕님 제가 잃어버린 집들이 많싸옵니다 왕님 <웃음> 그 집을 되찾게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 어. 절대 잊지 않도록 어,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고르게 어, 가져와서 아, 고르게 <웃음> 아 근데 대박이네 여기 완전히 진짜 카드 그지 됐네 라미도 근데 한장도 없어 막상 <웃음> 응. 나는 원래 없었던게 아니야 뺏긴거지 <웃음> <뺀> <웃음> 수탈 다했다고 아 근데... 수탈 근데 좋은게 많네 걱정말게 아... 이번에 싹다 다시 가져올거 <웃음> <거울. 웃음> 제발 버려져있는게 메디션이길 아 그러네 <웃음> 그럴, 수 그럴 수 있네 오야 요런 요소들이 메지션 암살당하면 웃기겠다. <웃음> 저거 일부러 당하라고. 빗소를 <웃음> 고로시하려고 한 패를 주고. <웃음> 야 진짜 완전 억까해버릴라고. 아 뭔가 나 아, 예상이랑 다른데 패가? 내가 내가 생각한 패랑은 다른데 조금. 어. 어. 아 뭘까요? 어떻게 골라갈려나? 아, 너무 아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아 그러면 뭔가 앞에서 뭔가 달라졌다 지금? 와 근데. 어 그러네 그지 뭔가 달라졌지 누나 어 지금 다들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씩 생겼어 지금 어 다들 지금 뭔가 다른 걸 노리고 있어 어. 우리가 예상한 거랑 큰거 오나? 이번 턴 저는 뭔가 흉명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하하하 <웃음> 명적인어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지 방금? 의미심장했는데 뭔가? 네. <웃음> 맞게 한가 그리고 <웃음> <웃음> 곤란하구만 <웃음> 설마 저건가? 오호. 자, 그러면 어서 시노 나와보게. 조용히 해. 와. 죽여 버릴 거니까. 아, 어, 근데 매지션은 안 했다고? <웃음> <웃음> 내가 왜 오래 사람이네? 걸리는지 알아? 어? 어? 암살자 님. 저의 내가, 이야기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왜 오래 걸렸는지 알아? 왜, 왜? 남은 번호 기억하고 있었다. 아. 아, 아 근데 이렇게 많은데? 그러게 그러게 아니지 반대쪽 o <웃음> 노릴 <노를> 수도 있지. <웃음> 그러게 이렇게 많은데 어하하지 o g e Kroge Kroge Kroge Kroge Kroge Kroge Kroge Kroge Kroge k r o g 니다 혹시 암 살자 님이 본 e 폐... 상인이 있으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나 말하는 겁니까? 예 아, 예. 음. 아, 아주 마음에 드는 주장입니다. 아,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일리가 있구만. 음 일리네요. 일리네요. 반 아. <웃음> 저자는 래퍼가 분명합니다. <웃음> 나 상인 상인이 아닌데 내가? 그럼 내가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 응 그러면은 아나 원래 이사람은안 죽일라 했는데? 응 <웃음> 목소리가 들어 잠깐 목소봐 자꾸만 정해보세요 암설자님 정해 주차야? 암설자님 정 진짜 상인이야? <웃음> 암설자님 진정해보세요 <웃음> 그 <말 웃음> <웃음> 뭐가? <뭐와? 웃음> 아 나? 아 아니라니까 <웃음> 나 아니야 상인 아니야 아 그래? 응응응 <웃음> <응, 응>. 상인은 <웃음> 나와 목을 닦고 계시게. 어 네. 상인 죽었다는데요. 목을 칠 터이니. 상인? 네 상인 사망요. 이 6번 나오게 6번. <웃음> <웃음> 아, 너무 <웃음> 너무 띄났어. <웃음> 아니야 아니, 안 띄었어. 너무 띄났어. 어? 어? 아, <웃음> 아, 아예 차라리... 이마에 6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웃음> <웃음> 아왜 엎어? 왜 엎어? 아, 왜 엎어? 아, 왕관 쥐고 계신이 진행해 주시지요. 아 몰라. 니들끼리 하는 거. 아, 도둑 어디서 도둑? 아 접니다 접니다. 빨리 훔쳐 어. 이씨. 3 번. 아3 번. 매지션의 돈을 훔치겠다. 매지션. 음. 다음에 건설은 지금 뭐 카드가 없고. 없고 그러면 한번 바로... 나오시면 돼. 매지션 바로 나오시오. 야이 개자식아. <웃음> <웃음> <웃음> 아예와 <웃음> 대박 <웃음> 미쳤다. 우와 와 인생 역전이다. 와, 뭐 어못하지와돈 많은 거봐 부럽다. 야이 상태에서 람이 건축가 하면 은 팍팍 찍겠네. 지혜나 나랑 바꿀래? 나랑 바꿀래? 나 이거 어. 탐 나겠지? 아니 근데 <웃음> 이거는 나겠지. 무조건 H 이거 거 가지고 사. 무조건 돈 챙기고. 무조건 돈 챙기고 매지션 능력. 에이치 님이랑 교환합니다. 그러니 자, 이건 무조건 이쪽이 있어. 확률이 더 높아. 그렇지. 형, 나 그거 어디... 개쓰레기다? 나... 아, 어디... <웃음> 오우, 쉿. <웃음> 자, 그러면 건설은요? 오우, 쉿. 쉿. 없을걸? <웃음> 건설하시는게? <수 있는> <웃음> 자, 아니, 쓰레기끼리 교환했어. <웃음> 쓰레기끼리 교환했어. <웃음> 그러면은, 랩이었으면은, 어. 왕끼리, 아니... 아니 왕, 왕 한번 등장해 보시지요, 왕. 설마 없는데? 와, 아 와, 이네. 조사. 내가 아확정지네아나 납시오. 자, 일단 두 개를 들고 오고. 자,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저 아, 하나. 거기에 한개더 들고 와준다. 그러네. 아, 저거 매니아까지 저뭐야 저택까지 있어가지고. 저택. 나 자, <웃음> 그러면 다섯 개지? 어, 다섯 개. 뜨나. 어서 건물을 지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야, 그 여섯 개요 건물. 대출 한 명만 해주세요. 아 그런 거안 됩니다. 대출. 아 왕이 모양파시게 대출이 왕이니까. 아아 대출 시죠아 아 아우 질척거려 그냥 왕이 그냥. 아 음다 하는 사람 어디 음. 음. 자 그럼 5번 나오시게. 행복했는데. 5번 가자. 아멘. 아멘. 주교 능력 네 그리고 건물 하나 짓습니다. 어 여섯 개더 와. 어 잠깐, 공짜가 지금 하나, 두 개나 있어? <웃음> 공짜래! 아니, 공짜가 <웃음> 아니고 1코 건물입니다, 1코 건물 자, 그럼 7번 건축가 있는가? 아, 이거 연비 가야 되네, 이제? 맞아요! 내 거를 너가 왜 뺐느냐? 7번 나오거라! 이런, 지금 죽은 사람이라고 지금 <웃음> 어, 7번 부르지도 않아. 어, 7번이 설마 어, 7번 7번 살마... 없나? 없나? 오픈할게요! <웃음> 아. 그러면 8번 나오십시오. 아, 날 불렀나? 장군님 납시오. 장군. 장군님. 일단 저는 돈을 일단 2원 가져가겠습니다. 아, 미안데. 한장 어, 상인 양반 난못 부수네. 죽여라서.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아하. 아, 아, 빨간 건물이 두개이므로 2원 더 가져가셔 야 합니다. 아, 그렇지. <웃음> 뭐야? 아, 또 말. 씀하시죠 여기 이 6코 짜리 건물 7 지금 7코 죠 지금 장군님이 아니면 저 건물을 부술 기회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살 솔직하게 말할까 난저 건물 부시기 위해서 이걸 잡았어 뭐라도? <웃음> 난저 건물 부시기 위해서 이걸 잡았어 대박이다 야 왕의 건물을 <웃음> 아니 근데 아니, 잘 생각해봐 이거 어차피 내거 부시면은 너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괜찮아? <웃음> 야 이거는 연비야 이건 그냥 저격이야 이게 지금 하는 적역이야. 거. 너뭐나 싫어하니? 내가 안보 거야? 보겠어요? <웃음> 그래 보지 <하지>? 말자. 이렇게 <웃음> 방시겠다 <웃음> 아, 게임보다 즐겨 하겠네. <웃음> 안 보는 게임 방시 있다 보지 마. <웃음> 아니, 안, 안 보지 말자. 안 얘들아 게이비잖아야 고마워. <웃음> 야 얘들아 고맙다. 썸네일 정해졌네. <웃음> <웃음> <웃음> <얘들아> <웃음> 야, 에이, 연비랑 연... 여섯 개야. 한개더 들고 와. 이거 이런 부족하도 되는 <웃음> 이거 이런 부족해도 되는 <웃음> 어. <웃음> 자, <웃음> <그렇구나>. <웃음> 야, 이거 <웃음> 연비랑 조디 절교했습니다. 이거 썸네 고맙다 얘들아. 고맙다. 당시 어? 하시나요? 장식 해봤다뭐 장식 안 합니다. 어 이거 뭐야? 안 어, 한데. 뭐. 우와. 오 차례 중에 한 번. 우와. 우와. 보면, 건물 카드를 우와. 버리고 그만한 게를 갖고? 대박이다. 기석이다. 끝. 끝. 그럼 앞에 무오지요생각가 하겠다. 제 예상인데 라미 쪽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웃음> <드레야 웃음> 투니가 멀리 있기 때문에. <웃음> 내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 왕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넌 조용히 해라 <웃음> <웃음> <웃음> 입닫고 빵이나 먹어 <웃음> <웃음> 아내 저쪽으로 사난 마지막이잖아 음... 한 번만 도와주시지요 전하 전하 전하 이렇게 안 들려 지금. 아 그냥 씹어버리네 이제. 씹어버아 <웃음> 방송입니다 전화. 전화 많이 셨습니까 전화. 누가 나를 건드렸다고. 많이 화나셨습니까 전화. 아 진짜. 아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갈스가 바갈스네 바갈 수네, <웃음> <웃음> 저 카드중에 안패... 저 칼자루 있으면 넌 뒤졌다 너는 진짜 칼빵 맞을 준비해라 <웃음> 칼찌 준비해라 칼찌 우리가 단대 손잡고 니 잡는다잉 <웃음> 다들 진정하세요 <웃음> 칼찌 준비해라미 민심 같다잉 그래도, 그래도 내가 형인데 참어쌔신도 <웃음> 칼찌고 워로드도 칼찌다잉 어디보자 맞나 안편나 이렇게 하는거다 오오 <웃음> <웃음> <웃음> 어, 공손한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왜냐면 사장님이기 때문에. <웃음> 아 없는데 뭐가? <웃음>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가 후발주자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이거 아 제발 제발 뭘 바라고 있을까 시엔이는? 어? 오히려 좋아. 어 보였다 빈틈의 실? 보였다 빈틈의 실. 보였다 빈틈의 실 선언 아 뭐였을까 어? 잠깐만 나도 대충 오지? 아는데 진행하시죠 전화 자 <웃음> <야, 웃음> 1번 나와라 <웃음> 1번 나와라 어, 어. 제가 본 빈틈의 실은 이겁니다 이건 미친 어. 이게 아직도 남아있었어 저희까지 자 어, 어, 어필해보거라 저... 그럼 안에 누구든 죽네 이건 어, 이건 알잖아 그치 어. 나 지금 한명 담글 수 있어. 그러네. 자, 알람이가 매디션을 뽑았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아, 아 카드 없다고 돈은 많은데. 어. 아 맞네. 안, 아, 아닐 걸요 <웃음> 어, 어, 잠깐만. <웃음> 아, 아닐 걸요 <웃음>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요.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요. <웃음> 아니, 아, 이거 어렵네. 근데 사실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보다 지금 나는 좀 수비적으로 가야 돼. 맹세 8번 죽이겠습니다 8번이면... 어, 잠깐만요. 아, 모드 진정하시죠. 이겼습니다. 선언 끝났습니다. 8번 주귀겠습니다. 아, 아하, 모르드. 아... 이거 뭐? 안 죽었으면 이거 연비 이거 부서졌을 거 <웃음> 같은데. <웃음> 야 근데 저... 나 이거 부실 생각이었어. 아 <웃음> 그럴 거 같아서. 지혁이 아, 잡았으면 이거 부술 거 아, 같아서 그구나자 어. 그럼 2번 나오거라. 네? 건축 건축가 돈을 전부 뺏겠습니다. 건축가 돈. 마이턴. <웃음> 따라란. 따라아 씨, 패가 아. 다 없네. 매지션 님. 네? 살려 드렸잖아요. 음. 당신 팬은 원래 제 패였어서 제가 뭔지 알아서 필요 없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어, 아, 네. 어, 그대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오. 오.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노란색이 게임 끝났다. 하나 더 가져오고. 자, 막턴일 세. 아이고. 게임 끝났다. 일곱 아 개. 아 일곱 개가 세워졌네. 어. 자, 아. 5번 나오시게. 접니다 이번 주는 컨금 두배 이벤트. 아, 저거를 아까 지었으면. 아, 나가지 소수인데요. 아, 아. 되게 괜찮은 아. 상황이었네. 음. 쯔나 자, 다음. 6번 나오시게. 2 어, 드디어 a 네 드디어 받아 그냥. d a g a n y a n YOGOLO, AJABEGIRODA YOGOLO. Wow. 4,00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000. 5,000. 5,000. 5 안 아, 돼. 이번 이번이 마지막 라운드에요 지금. 어짜피요 의미가 없어요. 어, 아, 근데 어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 견제 나이스 한 팬. 어, 그러네. <웃음> 오. 야, 이거 대도가 됐어, 대도가 네. 마지막에. 아, 그래도 지요 오. 네. 그러면 8번 사망했고 바닥에 깔린 카드가 9번이라서 게임 끝났고요. 음. 그 건물의 비용을 다 더해 주세요. 일단. 5 5 15. 이제 가장 먼저 일곱 개를 다 지은 플레이어는 4점 추가. H 형은 그거 더해서 19점이고요. 아, 그리고 더해서 19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일곱 개를 완성시키면은 또 2점 추가인데 음. 완성시킨 사람이 없죠. 예. 그다음에 성, 건물 색깔 다섯 개를 다 지으면 3점 추가인데 그것도 없죠. 아니요? 어? 저요. 저요. 아, 연비 님 3점 추가해서 연비 19. 그리고 H 님 3점 추가하면 20 점. 어? 22점. 음. 응. 으 끝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어, H가 이겼어요. 예. 1등, 그리고 연비 C는 이등 요렇게 등. 라미 3등, 캐빈 4등. 10등. 아, 라미 4등, 캐빈 5등. 한펜 아... 어, 6등. 비솔 7등, 투디 8등. 이렇게 됩니다. 아, 꿀찌한테 발목 맞혔네라미한 돈을 훔쳐 갔으면서도 5등이라니. <웃음> 하지만 아, 나그 돈만 있었으면 건물 일곱 개 올렸다고. <웃음> 음 그러네. 게 됐네. 하지만 한패는 마음이 충족하지. <웃음> 야, <웃음> 야 왜, 나는 왜 이렇게 게임 진짜. 이긴 것 같지? <웃음> 아니 이것만 <웃음> 봐도. <그게 무슨> 인데 <웃음> 마음이 든든해 이것만 봐도. 그냥. 음. <웃음> 이걸로 새삶 <새삼> 시작하려고요. <웃음> <우리도> 절교해 <웃음> 마음이 든든. 드든... 아이고 썸네일 감사합니다. <웃음> 아, 안, 안, 안. 썸네일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절교해 <웃음> 아, 다들 감사하네요 우리 멤버들이 아주 절교도 잘해주고 <웃음> 절교도 잘.. 절교 권장 쿠루자 <웃음> 여러분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 눌러주시고요 노바. 아, 노바 노바 야 이거 우리가 해봤던 보드게임 중에 가장 시리어스였다 그치? 와 너무 길었는데? 어. 어. 이, 진, 이게 보드게임의 맛입니다 그러게 그러게 오케이 좋았습니다